헌후의 일기 2020년 7월 11일 어, 오늘은 아침에 또 희생이 형이 날 깨워졌고 음, 그래서 또 아침에 또 머리를 감고 준비를 하고 또 아침을 먹었다. 아침을 먹었는데 어, 오늘 아침은 딱히 생각이 나지 않는 거 보면 그렇게 맛이 있진 않았던 것 같다. 음, 아침 을 먹고 오늘은 또 새로운 뭔가 심리상담 그런 같은 선생님들이 오셔서 다른 형들이랑 동생들이랑 뭔가 다 같이 이렇게 동글게 둘러앉아서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거기서 배운 점은 뭔가 8분 명상? 명상하는 것도 배우고 서로에게 뭔가 칭찬도 해주면서 좀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뭔가 마음속에 그동안 방송을 하면서 좀 힘들었던 점들? 그런 점들을 좀 해소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다. 그리고 명상을 할때 뭔가 눈을 감고 있는데 아침이라서 그런지 뭔가 너무 피곤했는지 진짜 명상을 할 때마다 너무 이렇게 막 졸아가지고 조금 선생님들께 뭔가 조금 미안했던 뭔가 죄송했던 그런 감정이 들었었고 음, 그리고 뭔가 둥글게 하면서 뭔가 다들 팔 꼬였다가 뭔가 협력하는 그런 어, 몸풀기 같은 것도 많이 했었는데 뭔가 진짜 생각보다 너무 재밌게 잘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오늘은 또 점심을 먹고 나서 휴식의 시간을 진짜 오랜만에 가지, 가졌는데 지가 휴식 시간때 솔직히 1시에 이제 점심다 먹고 나서 또 이제 3시, 3시부터 보컬 레슨이 있어서 보컬 레슨 전에 또 잤다가 다시 보컬 레슨을 가려고 했었는데 뭔가 그 전에 또막 이야기하고 살짝 일어나라 잠을 1시간밖에 못 잤는데 1시간만 자고 또 뭔가 보컬 레슨을 가려니까 조금 목도 많이 잠겨있었고 뭔가, 뭔가 좀더 피곤한 느낌에 많이 강한 상태로 음. 보컬 레슨을 했는데 또 선, 음. 오랜만에 또 보컬 선생님을 또 보니까 또 말도 많이 트여지고 음. 조금 더 말을, 말도 하고 뭔가 발성도 제대로 배우면서 좀 스트레스 해소도 좀 많이 되었던 것 같고 선생님이랑 좀 오랜만에 이야기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다. 그리고 이제 보컬 레슨이 끝나고 나서 또 이제 2시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어서 또 잠을, 자, 잔을, 잠을 잤는데 잠을 잤는데 뭔가 뭔가 그 나중에 잘 때는 좀 오래 작 깊게 자지는 못했는데, 또뭐재범이 형이랑 뭐 제이 형이랑 또 다른 지민 형도 그렇고, 뭐 많은 형들이랑 또 얘기도 하면서 뭐 그렇게 또 저녁을 같이 먹었던 것 같다. 이제 저녁을 먹고 또 스트릿댄스를 레슨을 받았는데, 스트릿댄스 선생님이 생각해보니까. 이제 방송하기 전에 제가 뭔가 레슨, 내가 레슨을 받았던 또 선생님이 또 만나서 무용쌤 다음으로 만났던 선생님 중에 한 명이어서 또 너무 반가웠고 오랜만에 또 학생 연습을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다. 이렇게 뭔가 매일매일 좀 바쁘고 뭔가 많은 스케줄을 좀 소화함으로써 뭔가 진짜 피곤하기도 한데 진짜 맨날 얻는 게좀 많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오늘은 이렇게 선우일기를 마치도록 하겠다 선우일기 끝